안녕하세요. 스티반 부동산TV의 스티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간만에 이렇게 야외에서 촬영하게 됐는데요. 이 건설 현장 앞에서 제가 지금 찍고 있죠? Presidia by r e 스 d i n g McAllister 개발사 이름이 너무 힘듭니다. 그죠? <웃음> 되게 긴데 줄여서 참고로 보시면 은 여기 써있네요. 레드맥이라고 그래요 레드맥. 네, 여러분. 어, 이 개발사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1905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거 대충 계산해보면 뭐 어떻게 되죠? 117년에, 117년이 됐네요. 와, 엄청난 역사를 가진 그런 개발사죠. 우리 한인타운에서는 되게 좀 알려진 그런 개발사인데요. 좀 특이한 점이 시드니도 그렇지만 이미 분양 시작하기 전에, 아직 분양 시작 안 했거든요. 이러면 분양 임박은 했습니다. 분양 시작하기 전에 벌써 이미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프리시디아를 사겠다면 한번 벌써 공사가 시작했으니까 그 부지에 가고 싶다 라는 생각이 여러분들도 아마 같은 생각일 것 같아서 실제로 좀 춥지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지하 4층까지 이제 콘크리트가 시작되고 이렇게 보이시는 크레인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도좋요 29층 비교적 요즘 고층 콘도하고 대비해서는 좀 높지 않은 층이긴 합니다 그래서 총 175세대밖에 안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두 개밖에 없고요 그리고 요즘은 뭐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시청에서 요구하는 임대주택을 꼭 껴서 건설해라 개발해라 라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임대주택 1층부터 6층까지는 임대주택이 들어가고요 여기 부지가 제가 나온 이유가 위치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이 신규 분양은 위치, 개발사가 누구냐 그 다음에 가격 위치는 지금 스카이 트레인 저기 보이시는가요? 네 저기 방금 로이드 역에서 이제 버크웰람 스테이션 역으로 가고 있는 스카이 트레인이 보이는 구글 맵으로 보니까 6분 정도가 걸린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한번 좀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걸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역세권에 있는 한인타운과 가까운 그런 또고층콘도라서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9층 올라갈 예정인데요 비교적 높지 않고 그 다음에 이미 벌써 건설을 시작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5년까지는 완공이 이렇게 길게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제가 하나 또 현장 부지 와서 말씀드릴 거는 이거 잘 보시면 어, Temporary No Parking <웃음> 여기 주차하시면 안 되고요 보면 이게 이제 이 개발사의 레딩 의메칼리스그 로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옆에 보시면 Marcon이라고 얘는 또 뭐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시행사 개발사고요 시공을 말코니 맡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말코니 누구냐 바로 제 뒤로 보시면 567클락앤 코머 성공적으로 벌써 개발을 마치고 벌써 이거는 입주를 시작했죠 아주 성황리에 분양을 했던 그런 개발사가 시공을 서로 합작으로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처음인 아니고요. 둘이서 벌써 많이 해본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개발사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프리시디아가 아까 봤을 때 29층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뒤에 보시면은 바로 뒤에 부지에는 좀 낡은 저층콘도가 있습니다. 이 저층콘도로 둘러싸서 부지를 한 개발사가 이미 가지고 있어요. 콘서트 개발사입니다 어 콘서트 어디 들어본 것 같은데 하실 텐데 미리아드 맞습니다 미리아드 시행사였죠 시공은 또 보사가 맡았던 딱 코너에 이레드맨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 여기 둘러싸서 또 고층 콘도가 많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우선 이미 벌써 남향으로 보면 저기 37층짜리 보사가 지은 로이드 하이츠 타워 이세 개가 보이실 겁니다 그중에 중간 37층이 올라가 있어서 29층짜리가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뷰는 남향은 좀 막힐 걸로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벤쿠버에서 제가 좀 추천드리는 향 중에 하나가 또 북향이지 습니까 북향은 마운트 뷰가 보이니까 북향을 추천드릴 수 있는데 북향에는 또빈 공토가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노스로드 그죠 엄청나게 이 로이드 버키블람 스테이션 주위로 엄청나게 지금 제 이제 어, 개발이 되고 있는 게한 현장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앞에는 하이포인트 역시 레드맹이 분양을또성공리에 맞췄던 하이포인트 고층 콘도가 또 한동에 올라옵니다 아, 이게 층이 엄청 높아요 52층 짜리 올라옵니다 여러분. 에하, 그래서 아무래도 북서쪽으로는 또 어, 뷰가 곧 막힐 걸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제가 볼 때는 북동쪽으로 네, 북동쪽으로는 아직까지는 막 엄청나게 올라올 것같은 예상은 하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남양도 바로 뒤에는 이렇게 좀 저층 콘도가 있어서 당장은 뭐 이렇게 올라올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미 벌써 어, 37층 짜리 보사 로이드 하이츠가 있으니까 엄청난 뷰를 막 자랑할 거다라는 것은 조금 예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 현장 부지에 이렇게 크게 조감도 간판도 있는데요. 보면 뭐, 프리시디아, 웨스트 코켓 람, 그죠? 그 다음에, elevate your living. 야, 여러분 삶을 상승시켜라. 야 그죠? 근데 좀더 높았으면. 었 <웃음> 29층 치기는. 어쨌든 보면, 1 bedroom부터 3 bedroom까지 29층밖에 안 되기 때문에, 175세대 비교적 작은, 세대들 이제 분포가 되어질 건데요. 각층마다 8개. 아, 플로 플레이트가 좀 이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근데 좀 놀랐던 게원 베드로 정확히 다시 원 베드로 플라스 0부터 시작해요. 와, 그래서 스쿨 빛이 깜짝 놀랐습니다. 625 스쿨 빛이에요. 아, 이건 굉장히 넓은 그죠 고층 콘도에서는 거의 뭐 와, 거의 저층 콘도의 사이즈를 고층 콘도에서 좀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실제 투자자뿐만 아니라. 워낙 역사권이 니까 렌트용으로 투자로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 입주하실, 입주 예정 하실 분들한테도 되게 희소식일 것 같습니다. 굉장히 넓은 원베드룸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원앤텐 10부터 쓰리 베드룸까지. 그리고 어, 여기 잘 보시면은 여기 이제 조감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카트 노드고요. 그죠? 여기 앞에. 그러면 이게 이제 와이팅 웨이인데요. 여기 이제 코너에 지어지는데 여기랑 같은 개발사죠. 비슷한 스타일로 지어지고 있는 이미 거의 다 지어지고 있는 시드니 또 이렇게 어, 포디움이 있고요. 거기도 이제 렌탈이고 고층 콘도는 이제 실제 오너들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엘리베이터와 입구가 개별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메니티도 보통 일반적으로 쉐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실제로 메인 로비라면 여기는 이제 입주자를 위한 전용 입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Coming Soon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Coming Soon, Register Now! Presidia by Letmac.com 그죠? 써 있는데 TMI잖아요 그죠? 제 별명이 잘 보시면은 그 밑에도 이렇게 써 있네요 The quality homes at Presidia are built by LM 프리시디아 홈즈라고 기소 있네요. 그 이게 뭐야? 그러면. 또, 어, 어, 또 모르는 또 어떤 시, 개발사 이름인데요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제가 개발사에서부터 제가 부동산 시작했잖아요. 2007년도 15년 전에. 그때 제가 배웠던 게각 프로젝트마다 어떤 책임 라이빌리티 이런 저 이유 때문에 새로운 법인은 매번 차립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공식적으로는 LM 프리시디아 홈스예요. 이게 어, 여기 개발은, 근데 이게 레딩의 메카리스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리시디아 홈스는 각 법인 체처럼 그 프로젝트에서 책임이 끝마치기 위해서 늘 이렇게 새로운 이름으로 어, 어떤 자회사 이름은 좀이미솔로 들어가고 어, 공식적으로는 다른. 개발사 이름이 들어가긴 할 거예요. 계약서에 그렇게 쓰일 겁니다. 자, 그러면 구글 맵에서 도보로 벌쿨럼 스테이션까지 6분이라고 그러니까 진짜 6분인지 한번 확인차, 그죠?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걸어 보겠는데요. 걸어가면서 이 부지가 바로 뒤에 남양 쪽에 있는 낡은 그런 저층 콘대일 때부터 헉, 제가 스토리를 알고 있습니다. 네. 제 고객들이 여기 낡은 저층 콘대에 살고 있으셨다가 이 레딩의 맥켈리스한테 이거 팔았거든요. 그를 재고축이라고 하잖아. 재개발을 된 그런 스토리를 6분 동안 한번 걸어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어, 아이고. 오케이. 어, 잡은 거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어, 벌클램 스테이션까지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야, 이 서양으로 노을이 기가 막힙니다. 야. 자,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오이건 카트누드 아, 이게 벌써 4년 전 얘긴데요. 어, 4년 전에 고객이 여기 낡은 저층 콘도에 살고 계셨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 아시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 얘기가 이제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 레딩의 맥켈레스터가 샀죠. 근데 정말 이 역시 대형 개발사의 어떤 뚝심이라까? 아니면 또 뭔가 아 어... <웃음> 뭐라 그래야돼 <그랬는데> 이걸 좀 <웃음> 어, 어떤 네, 큰 그림 큰 그림 예큰 네, 그림이 대단한 게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부지 이 부지를 둘러싼 게 콘서트 개발사인데. 야, 그 당연히 그때 그 전체 한 36세대였나 그랬거든요. 저층콘도가. 부지는 컸어요. 근데, 어, 다들 생각했던 게, 어, 이거는 콘서트 개발사가 사겠다. 왜냐면 전체적으로 모든 게다 주위에 콘서트 개발사인데, 딱 코너 피스 퍼즐만, 어, 하나 남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입주자들과 이 개발사, 그때 콘서트 개발사가 막 이게 협상을 했는데, 결렬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아, 어, 근데 분명히 이거는 콘서트 개발사밖에 안 사겠다 왜냐면 다 주위에 다 모든 게 콘서트 개발사 땅이니까요 근데 갑자기 이 레드맥이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더니 내가 살게 이러더니 설마 이걸 레드맥이 사겠어 했는데 와우 지금 이렇게 분양을 어, 시작한다니까 진짜 감회가 아주 어, 새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건축이란게 어, 아까 말씀드린 한 서른 매체의 저층 콘도 어, 이 한인분들에게는 좀 이제 이 노스로에 대해 계신 분들은 이상한 얘기가 아닐 수도 있는데요. 수년 전부터 이게 100% 동의하에 진행이 됐던 게 80%만 입주자들이 동의를 하면 전체 부지를 개발사에 팔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좀 비교적 수월해졌죠. 근데 그 당시, 어, 520카트홀도 현재 프리시디아 그 부지, 그, 낡은 저층콘도 입주자들이 투표를 하고, 그, 제가 그 순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땠냐. 다들 막, 어 긴장했었거든요. 결과가 바로 그날 밝혀졌는데, 다들 막 그, 긴장하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뭐 질문할 때마다 어떤 사람이 반대를 하느냐 그랬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투표함이 열리고 공개되는 순간 80%만 이상이면 이게 이제 레드맥한테 팔린다 했던 게 100%가 동의를 했습니다. 100%. 와, 그래서 환호성이 그때 쳤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아, 근데 그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게 지금 4년 전에 이 레드맥이 샀는데 이제야 분양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한또 3, 4년 걸리잖아요. 어, 실제 완공 때까지 그래서 한 8년 정도의 어떤 절차를 제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위에 아까 말씀드린 그 부지 주위에 지금 콘서트 개발사가 가지고 있는 저층 콘도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임대주택인데요 그게 아직 그 올라간다고 본다면 뭐또 용도 변경이라든가 등등 그리고 또 짓는데도 한 3, 3, 3년에서 5년 정도 걸린다 본다면 여전히 한 7, 8년 뒤에야 뭔가 들어서지 않을까 라는 어, 조심스러운 또 예상을 해 봅니다 네, 지금 앞에 어, 드디어 이제 벌크블람 스테이션 어느덧 보입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는 뭐 아시다시피 세이프웨이가 있고요 앞쪽으로 네, 아까 말씀드렸던 말콘이 이번에 지었던 567클라앤 코모 네, 우뚝 서 있죠 49층 짜리입니다 <놀람> 네 정말 생생하게 여러분 버클블람 스테이션이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그 프리시디아 부지까지 한 6분, 7분 정도 현장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현장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진짜 현장에 와 있어야 되잖아 그죠 한번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겠습니다 주위에 보세요 저층 콘도 보이시죠? 저 낡은 저층 콘도 앞뒤로 그죠? 제가 겪었던 그런 얘기를 좀 나누고자 이렇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앞에 벌써 도착을 했습니다 구글 맵이 맞는데요 여러분 진짜 어, 역세권이게 맞습니다 여러분 예, 정말 가깝긴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어,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어, 여러분 플로어 플랜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때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Thank you all for w a t c